그거 알지 꿈꾸다가 가위 눌리는 것처럼 안 일어나지는 거? 내가 그가 꿈인 걸 아는데 꿈인 걸 아는데 가위 눌리는 안 것처럼 안 일어나지는 거는 가위야. <웃음> <웃음> 엄밀히 말하면 그렇지 않니? 아 근데 어. 왜 가위는 잘못 깨잖아요. 나는 깨야 돼 하면 깨거든. 그래서 내가 꿈속에 있다라는 걸 알고 오늘 깼어. 그거 뭐라 그러지? 그 꿈인지 인식하는 것도 용어가 있는데. 근데 나는 되게 꿈인지 인식을 잘한다. 이거 꿈이야. 이걸 인식하는 그, 그 뭐라고 하던데. 그 루시드 드림인가 루시드 그게? 루시드, 루시드 드림. 루시드 드림. 아 맞다. 어맞아 루시드 드림이야. 맞아 근데 루시드 어. 드림을 우리나라 말로 몰라 뭐라고 해요? 자강몽. 아 자강몽. 어 그거. 어. 그거 자강몽. 그게 자강몽. 기억이 안 나서. 자강몽이란 노래도 있는데 누구 노래지? 그건 모르겠다. <웃음> 음, 자강몽을 꺼본 적이 있는데 내맘대로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루시드 드림이라 그러면 자각몽이라 그러면 내 맘대로 돼야지 진짜 진정한 루시드 드림인데 내가 누구랑 싸우는데 꿈인 줄 알았어 근데 안 때려져 막 허공에 손짓하고 나는 난 진짜로 진짜 개 세게 때렸는데 되게 약하게 막 부들부들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와 이게 원래 꿈에서는 잘안 때려진다고 하니까 내가 진짜 개꿈 꿈과 요즘 최근에 나 방송에서 한번 얘기해 줬는데 너네한테는 얘기 안해 줬는데 내 방을 작은 누나가 청소를 하고 있더라. 그래서 누나 왜 청소해? 그러면서 막 얘기했더니 누나가 아 그냥 뭐 이러면서 청소하는데 내 짐을 갖다가 이제 서울에 22층 집인데 22층 집그창 밖에다가 정리를 해놓은 거야 내 짐을 누가 봐도 XX 위험하게. 그래서 누나 창 밖에다가 저 짐을 두면 어떡해? 막 이러면서 갖고 오기도 XX 힘들어 보여 무슨 파쿠로 마냥 꾸미니까. 어 그래가지고 내가 저 어떡하려고 그래 그랬더니 누나가 아니야 저거 갖고 오기 쉬워 이러면서 창밖으로 나가가지고 그거 짐을 딱 들더니 떨어져 버린 거야 그냥 놀래잖아 내가 헉 해가지고 막 누나 막 그러면서 막 밑에를 보면서 막 떨어지는 그 누나를 보면서 막 누나 이러면서 온갖 머리에 온갖 생각이 다 드는 거야 저 일단은 소리를 지른과 동시에 119에 전화를 해야겠다 생각부터 해가지고 막 이거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을 막 하는데 갑자기 누나가 내려가다가 우산을 펴 그러니까 우산을 피더니 바람을 타고 부웅 하더니 다시 올라와. <웃음> <웃음> 진짜 메리 포핀스였네 그냥. <웃음> 그러니까 다시 22층까지 날아서 올라온 거야. 그래서 그 순간 내가 꿈이네. <웃음> 그 <그걸> 깼어. <웃음> 나 우리 멤버들 꿈 존나 많이 꿨는데. 욕했을 것 같아, 깨서 너는. 어? 아니 그렇지. 나 예전에 한번 캐빈님한테 존나막개 툴툴된 적 있다. 어, 그래. 그러냐, 뭐. 그때 <웃음> 어 그랬어. 꿈에서 내가 막막 <웃음> 못된 짓을 때. 아 어, 근데 시, 현실에 나한테 막 짜증을 내는 거야. <웃음> <웃음> <웃음> 나쁜 새끼 취급을 네, 하는 거예요 갑자기. 거거 아너 어제 바람폈잖아 내가 언제 내 꿈에서 그건 내가 아니라니까 <웃음> 그니까 러 어쨌든 잘못했어 안했어 아니 내가 잘못을 뭘 했는데 바람폈잖아 어막 그런 느낌 진짜 그래서 존나 황당했지 근데 그날 결국에 미안하다고 했던 걸로 기억함 <웃음> <웃음> 레프트 원래 좀 역겹게 갈라고 했는데 이게 쓰레기 많게 하다보니까 일만 많이 하지 뭔가 사는 것 자체는 조금 괜찮은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역겨운 레프트는 없나? 내가 그랬더니 <웃음> <웃음> 어, 음. 그 모드가 뭐가 하나 있더라 랜덤마이즈 모드라고 그래서 내가 그거를 가져와 봤는데 문제는 이걸 하려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됨 그래서 새 세계를 만들어야 돼요 <웃음> 역겨운 레프트 이렇게 딱 해서 친구 참여 가능으로 해가지고 아공 공격은 일단 꺼볼게요. 일단 꺼볼. 아공 공격이요? 아공 공격. 아공 공 아공 아공 공격. 아공 공공긴 긴. 아 근데 연비가 최근에 저 우마이 우마이 하는게 귀칼 봐서 그러거든요 귀칼을 영화를 다본 다음에 만화책을 싹다 사서 봤대 그래서 지금 나보다 귀칼을 더잘 알아요 지금 제가 그래서 내가 지금 생각하는게 이렇게 되면 2D 일단 귀칼 알고 나 귀칼 알고 연비 귀칼 아니까 빗소리만 지금 귀칼 잘 모르거든 그러면 마, 마인크래프트 귀칼 컨텐츠를 해도 되겠네 이 생각이 들더라 원래 항상 애니메이션 마인크래프트 컨텐츠를 할때는 연비가 뭔가잘 몰라서 못했던 경우가 많았거든? 근데 귀카를 연비가 깨우쳐버렸다 아 근데 이게 모드가 랜덤아이즈 모드라고 하는데 뭐가 랜덤이 된지 내가 자세히 몰라가지고서 나무창 같은 거 이거 그대로거든요? 아니 이할머니 오늘은 이거 청정장 입고 왔네? 오늘은 청정장 청정장 빨리 발음해주세요 청정장 현경장인 줄 알았네. 어 이거 어, 어, 어. 뭐야? 나 그냥 바다 위에 서 있는데 이거 뭐지? 응? 음? 설마 저기 있나? 어, 잠깐만. 야 뭐야? 제 바다 위에 297m. 진짜 오, 뒤에? 야야야 이거! 어. 야 잠깐만! 그래. 야 이거 각자 저장되나 보다 저장 위치가 망했다. 야 이거 내가 야, 기다려봐 노 만들어서 가볼게. 연비야 응. 너도 빨리 노 만드는 거 빨리 재료 모아봐. 야, 오, 나 혼자 말해. 힘으로 안 된다야. 그래. 노보다는 데 예스가 낫지. 아, 씨. <웃음> <웃음> 진짜. 아 진짜 어거지로 저거 웃어제끼는게 개열받아 야 거기서부터는 좀 수영 좀 해라 아 이거 제대로 못보고 있잖아 내가 2D 머리를 밟고 있는거 맞지 맞지 화면에 당겨야지 당겨야지 아니 니들 어, 그러고 나... 있는게 진짜 더 이상해 <웃음> 아 이게 안되네 아 고리질 거참 못하네 근데 잠깐만 연비야 이게 보통 상황이 아닌게 내 노도 뿌개져가거든 지금? 아, 너가 빨리 하나 만들지 않으면 쟤네는 유기되게 생겼어 만들었어 근데 유기 한번 시켜볼까? 어? 안돼 유기하지마 또 이상한 소리 하려그지뭐 <웃음> 드립칠라 그랬는데 방금? 아니야, 어. 아니야 아니야 가까스로 참은 느낌이긴 하거든? 야 거기서는 빨리 와 이제 잘 보여 <웃음> 나노다 써가는데? 2D 나 물리고 있는데? 망했는데? 어. 차라리 새로 시작할까? 어? 아니 야 그래도 야 노를 얼마나 많이 저었는데 이걸 리틀을 한다고? <웃음> 손 빠져라 저었어 지금 바다 조류에 지금 반대로 한 400미터를 노를 저을 수 있다 생각해 사람이? 점점 배도 고파지고 아니야 이거 어떻게든 사탕 모라도 씹어 먹자 이거 그리고 낚시도 해도 돼 그래 우리 어떻게든 살아남아 보자고 뭐. 역겨우면 이렇게 쉽게 어? 그럴 거야? 난 낚시를 할 테니까 어, 구울 수 있는 걸 만들어 놔 아주머니 으이? 되게 권위적이시다 말투가 야, 아, 얘들아 지금 나 저기 침대부터 좀 어떻게 침대를 만들려면은 좀 많이 연구를 해야 돼. 아니야, 아, 금방 할수 있어. 이거 버릴까? <웃음> 버릴까? 그래 자료만 차지하고. 어 어디갔어? 어? 진짜 버렸어? 진짜 버리? 어? 진짜 버리? 어 진짜 <웃음> 버렸어. <웃음> <웃음> 진짜 버렸어. <웃음> 그래 너네 마음 알았어. 아, 형 안전한 대로 이동해 준 거지. 너네 마음 형. 난 알았다. 아 했다. 했다. 했네 일어나지네. 일어나 아저... 일어나 일어나 일어났어. 설마 나 누워있는 걸로 보이는 거 아니지? 어? 왜 누워있어? 이런. 어? 어 그러게? 연기 너무 어색했고 어 근데 이번 레포트의 목적은 뭔가요 그러면 똑같나요? 예. 근데 역겨운 부분을 추가했다고 내가 분명히 들었는데 뭐가 추가된지는 지금 사실 티가 안 나긴 하거든요. 좀 진행해봐야 될 듯. 뭐가 도대체 역겨운 부분인지를. 저기 섬도 지금 살짝 보이거든. 왼쪽에. 섬 가야 돼. 어, 섬 가야 돼. 어저섬 아까 봤던 섬이다. 그래. 이 지금 섬에서부터. 뒤로 노를 저어. 이 섬에서부터 거야. 우리가 뒤로 한 거야. 어.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한 거지 사람 살리겠다고 근데 나를 버리려고 해? 아이 뒤끝이 좀 기시네 진짜 그런데 나를 버리려고 한다 그러니깐 나쁜 녀석들 사람을 버리자니 <웃음> 넌 언젠가 내가 던진다 깍! <웃음> 상어! 상어! 두 마리! 라고 <웃음> 올라가! 두 마리면 안 되는데 번식할 어, 거 나... 아니야 풀 피었는데 피 지금 1대어야 잠깐만 야야 야, 왜 그래 상어 두 마리면은 고기 많이 나오겠다 아 야야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진짜 두마리야? 어, 어? 진짜 두마리네? 야 근데 낚시를 해서 상어미끼부터 만들어야겠는데 이거? 응응 음, 음, 이거 너무 위험한데? 잠깐만 이거 하잇! 하잇! 아 그렇지! 내가 해내볼게! 어? 누구 물려갔네? 잠깐 세마리인데? 뭐라고? 네마리인데? 아! 야야야! 네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저거 저거 저거 저거! 뭐라고? 네마리? 네, 네 마리? 다, 다섯 마리인데 다섯 마리인데? 에이! 아 <뭉쏘러> 참. 야, 들어가. 아니, <이> 들어가는 들어가 봐. 게 아니고. 저봐 저기 하나. 저기 하나 있지? 여기 하나. 둘. 둘. 또 있어, 나머지. 아, 잘못 봤네. 아이, 에이, <뭉쏘러> 아, 겁쟁이가 진짜. 정말. 정말. 나본 거야? 들어가 봐. 그래? 아, 잠깐만. <웃음> 살려 <좀>. 들어갔네. 어. 살려줘 들어갔는데. 이게 몇 마리야, 근데, 진짜? 모르겠어. 정확히 몇마리 진짜, 파악이 진짜 안 돼. 나도 몰라, 진짜. 야, 이거 낚시부터 좀 부탁할게. 이거 저거 만들어야지, 우리 상어 미끼. 안 그럼 다 없어 보이는데. 낚시대 다 써버렸네. 만들어 만들어 자원은 많잖아. 뭐나 어, <웃음> 나뭇잎이 없어. 나뭇잎 내가 넣어줄게. 뭐 로프 있으면 되는 거야? 어뭐 로프, 로프 있음데. 여기 없잖아. 넣어 넣어놨는데 상자에. 아 이거 개인인가봐. 야 이거 개인 상자야? 나 혹시 여기 못세개 뭐 들어가 있는 거 보여? 에너지 닫아봐. 딱 보이는데? 닫아봐 닫아봐. 어? 아 미안. 너 빡대가리야. 내 인벤토리 빡대가리? 위에다 달았어. <웃음> 어나 너무 당황해 멘붕해서 그래. 로프 근데 더 필요해 어 왜? 몇개 들어가는데? 여덟 개 아이씨 많이 도 들어가는 로프 네 개가 더 필요해 어떻게 그러면 저거 주우려면 상어를 만나야 되고 어나 어, 로프 네개 있다 근데 상어가 좀 사라진 것 같기도 하고 가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잡아볼까? 그래 오? 자 그러면은 하나 한... 이후에... <웃음> 야, 야, 아, 둘셋야 가는 진짜. 신경이라도 해야지 야, 야. 야, 진짜 진짜 하나 둘셋 <웃음> 야 무슨 뭐 점프 피킹 아니야 지금? 어 점프야. 점프? 점프 피킹어어어나우야 미친. 두 마리. 아, 세 마리라니까 진짜. 나나도와줘어 도와줘. 세 마리. 나치, 나, 나가지고, 세 마리 어세 마리? 일단 올라가. 올라가. 올라올라 일단 올라올라 올라 올라가, 올라 올라. 비비야 이게.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야, 세마리야, 세 마리야. 세 마리. 리면리면리면 돼. 살면 돼, 살면 돼. 위에서 길막은 놈 누구냐? 아 위에서 길막지 않았어 정확히 세마리야나 점프하려니까 위에서 발바닥으로 꾹 누르던데 <웃음> 내가 발 봤는데 내가 그럴 리 없어 야한 마리가 딱 물어뜯고 지나가고 두 마리가 바로 크로스 해버리던데? 어 병어 두 마리 됐다 나이스야 근데 로프가 또두개 필요함 아 로프가 두개필나 이제 로프 없어 나도 없는데 저걸 주워와야지 우리가 살아? 이런 미친 상호 아, 상호극기 만듦 어어 어, 만들었어? 나이스 나이스 어 하나만 좀 부탁해 너무 멀리 던지지 마. 가까이, 가까이 던져. 바로 앞에. 바로, 바로 앞에. 아, 아, 괜찮아, 괜찮아. <웃음> 괜찮아, <웃음> 괜찮아. 정대만인 줄 어, 알았는데 좋아, 괜찮아. 좋아, 좋아. 여기서 하자 여기서. 근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해봤던 역겨움이거든. 상어 맞아. 좀 많은 거는. 쉬워? 어, 이거 오히려 물 만들어 놓고 물 마시고 이따가 상어 고기 먹으면 돼. 맛있게. 맞아, 맞아. 하자면 이제 배까지 헤엄쳐 야지 게임 오지 그렇지 땜목까지 헤엄쳐 어! 너 하나 죽었다! 둘이서 집는 거 같은데? 지금? 너, 너, 내가 하나 죽였 근데 얘들 왜 이렇게 안 죽지? 원래 이렇게 안 죽었나? 아니야 빨리 죽는 편이야 이 정도면 응. 저거는 남겨놓자 죽여버 다 없애지 말고 아니야 이거 바닥에 또 파밍해야 되는 거 아니야? 섬에? 아 <웃음> 아니, 시체 애가... 남겨줘자 그... 시체 아 시체? 오케이 한 번, 한번 머리 죽으면 좋아 좋아 좋은 전략이야 어? 가오리다! 가오리 못 잡나? 가오리 어디? 잡지 여기. 않을까? 죽여 죽여 죽여 이거 때려지는데? 때려지는데? 때려져? 상어도 너 때리려고 아아아 <웃음> 올라와 올라와 올라 상어 미끼는꼭 하나씩 해놓자 나 상어 좋아, 음, 좋아, 좋아. 좋아 저기 있다 음, 저기 있다 음, 섬, 음, 섬, 음, 섬 저기 있다 음, 섬 발견 일단 노 만들고 또 저거 만들어야지 나라 노를 못 만들어 난못 만들어 돌 하나가 없냐 항상 나는 왜? 돌이 항상 세 개야 왜? 이거 그게 안되나본데? 뭐? 우리 그물 그게 안만들어지나봐 어야 조합법을 여, 연구용 탁자에서 찾아봤는데 한자나 하나, 로프하나 못하나거든? 근데 만드는 곳이 없어 야 그게 랜덤인가보다 어? 아 랜덤으로 뭐가 없어지는거야? 아니 뭐 그런것도 있을 수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막 도면같은거 발견했는데 엉뚱한게 나온다던가 스토리에 필요한게 나오는게 아니고 이거 화로도 안 만들어줘 에이 설마요 진짜로 어, 어떻게 그럼 어떻게 할게? 나만 안 만들어지나? 나 상자에 독돌 넣어볼게 만들어 볼래? 어 아니 애초에 화로가 왜안 보이냐 그냥? 음. 아 여기 있구나 재련기? 나무 스크랩 못 뭐, 어디 쓰세요? <웃음> 재련기 왜안 뜨세요? 학습 다 마쳤는데 야 이렇게 깨라고? 야 이건 아닌 거 같은데? 레이더가 있어야 스토리섬을 갈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스토리는 애초에 상관이 없다 이건가 지금? 섬에 뭐 있었어 혹시? 섬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거 설마 막 조합법을 따로 발견을 해야 뭘할수 있는 건가? 이거 관련된 게 랜덤 됐다는 소리 같거든 지금? 근데 랜덤이 되면 뭔가 그럴 수도 있잖아 다른 거를 뭐 파야지 뭐 양털 같은 거를 뭐 얻어야지 할수 있다던가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여기서 구할 수 있는 자원들만 다 구하고 출발을 해볼까? 이게 뭔가 뭐? 뭐 있을 것 같은데? 뭐 어떻게든 만드는 방법이? 난 모르겠네 찬장이라도 만들어야지 예쁘다 하... <웃음> 응, 귀여워 찬장 응, 이거봐 이거 뭐 기능을 해? 응 어? 연비야 근데 나는 못 열어 오! 투디야 어? 이거 열려? 열리는데요? 에 개살 리는데요아 내가 이거 고리를 아 <웃음> 어, 쉽지 않아? 아, 아 쉽지 어, 않네.. 어, 아.. 게임 쉽지 않아.. 어.. 오늘 무슨 일이야? 아 어..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냥 뭔가 그.. 뭐든지 의심하게 되는 의심병에 걸려버린 기분이야 아 뭐지? 이 비밀이 뭘까? 아 떡볶이 먹고 싶다 갑자기? 어.. 약간 연비 말하는 거 가끔 들어보면 음. 남자애들 단톡방 보는 거 같아 <웃음> 어! 맞음! 존나 뜬금없이 갑자기 아.. 뭐하고 싶다.. 어? 다른 얘기를 막 하고 있다 나, 나 그거 짤방 본거 같은데 그 단어를 얘기하면 안될거 같은데? <웃음> 아 <웃음> 나도 뭔지는 아는데 말을 할 수가 없어 근데 실제로 아... 그런 얘기까지 는 안하지 않아? 나는 내 친구 중에 그런 애는 없었는데? 형 나이는 좀.. 아니 내가 연대... 어렸을때도 내가 어렸을때도 아, 그런 그래? 애들은 없었는데 내 아, 시... 친구들은 그러긴 하는데 아 진짜로? 친데... 그런 애들 어, 있어? 어? 어? 야! 상어 왜, 뭐야? 어? 어? 어? 나 상어 두마리인거 같은 같애... 아닌가? 채널 번 잠깐 잠 잠깐 올라갈게 잠깐 올라갈게 쫄쫄쫄 쫄이 어, 네. 아니고 그런 <웃음> 타고 회로로 돌아가는 거 아니야 타고 회로를 돌리지 않아 그러니까 그냥...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약간 내 친구 무시하는 발언 같은데 그러니까 빗소리 친구인데 그래도 <웃음> 아니 나는 몰라 나는 그런 걸 상상할 수가 없어서 그렇지 음 아, 이 네. 유교 보이 유교 걸들들 유교 보이 사람들이라서 그래 어.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들라 그런 애들이 있다고? 있었는데 군대만 가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 군아 그래? 음상어미끼넣어놓 오케이 어디 업그레이드가 되던데 보니까 성자가음 근데 재료가 좀 복잡하더라 오막 4대씩 어, 업그레이드 하려면 은 배터리가 필요하대 전동 서랍인가? 근데 무슨 이야기냐고요? 알려고 하지 마세요 니들이 뭘 알아? 진짜 그... 어? 이렇게 어? 남자들만의 비밀이 있는 거야 맞아 맞아 여자애들 중에도 그런 애들 있겠지? 있겠지 있지 않을까? 있지 않을까? 있어 있어 있어 내가 여자애들만 있는 단톡방이 없어서 모르겠네 <웃음> 난 건너 건너 들은게 있어 아 진짜? 오난 여자, 여자애들만 있는 단톡방에서 그런걸 본적이 없는데 내 친구는 본적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해아 그래? 어세마리 있는데? 어, 세마리인데? 야 오늘 상어 뱉어지게 먹자 근데 그 여자애들도 약간 그 단톡방에서 막 그런소리를 해? 네 근데 좀그 내가 아는 친구가 클럽 는데 클럽에서 만난 언니가 그 언니의 단톡방 이 있었는데 그 단톡방이 대박이었어. 아니 잠깐만, 아 제일 중요한 얘기를 지금 상어 소리 때문에 못 들었잖아. 클럽에서 만난 언니가 뭐라 했는데? 그러니까 나랑 친하지는 않거든. 근데 그 단톡방이 진짜 개쩔었어. 그래서 뭐랬는데? 그 누나들은 뭘 좋아해? 그 누나들은 <웃음> 사람을 잡아먹어. 사람을 <웃음> 잡아먹어. 어, 어, 어. 어. 근데 사실 저 같은 찐따 같은 경우에는 좀막 뭔가 그런 사람들 보면 좀 겁먹어요 환영합니다 <웃음> 어 흑돌아는데? <흙도로운데>? 어. <웃음> 아 빗소리는 적극적인 여성분을 좋아하는구나 <웃음> 근데 왜 그런 줄 아세요? 본인이 적극적이지 못해서 그래요? <웃음> <웃음> 본인이 적극적이지 못한 진따여서 그래요 맞은맞아어 맞은, 인정? 어? 내가 그래서 조용한 사람을 좋아하나? 연비야 넌 잘생긴 사람 좋아하는 거 아니야 근데 내가 내 유튜브에 올려놓은 영상 있어 잘생기지 않아도 된다 조건만 맞추면 뭔데? 조건 한번 들어보자 조건 다섯 가지가 있어 헉! 어, 다섯 가지 나대? 다섯 게 작은 거지 아 그런 거야? 뭐, 서울의 집 이런 것보다 낫지 아 서울의 집 이런 거 아니야 그러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로 또 나는 감옥한 사람을좋아하고 감옥 어, 그러고 또내 밥을 먹어줄 수 있는... 어, 일단 어... 여기에 있는 밥... 두명 탈락. <웃음> 내가 남긴 밥을 먹어줄 수 있는... 그리고 음... 나머지는 이... 유튜브로 보세요. 근데 <웃음> 저기 헤엄치고 있는 거야? 누구? 나. 이쪽으로 상어 두 마리 다 가는데... 아 <웃음> <웃음> 어, 이성영이 잠깐만 남은 밥을 잘 먹어준 사람이랑 광묵한 사람... 아, 그리고 아니... 5가지가 뭐 마소까지. 있다니까... 아, 그래... 어... 나, 나, 나 지금 그럴까. 창이 없거든? 가시먹는 남자야? y o 여 i Yogi, y 여기 창 Yogi, y o o g i Yogi, Yogi, Yogi, 나 o g i Yogi, Yogi, Yogi, Yogi, y 는 g i Yogi, Yogi, Yogi, Yogi, Yogi, Yogi, 짜증 아 연비야. 어, 아, 왜아 돌려 말해야지. 아근아 아, 아, 너무 아니. 티 난다. 나빡치기 아, 하잖아. 근데 아, 내가 뻔뻔. 그 빗소라. 내가 투디랑 얘기하다 보니까 아 그렇게 과묵하더라고. 아 투디가 아, 아, 그리고 내가 저번에 남긴 음식도 막이케이아 먹는 게 버스바트 거지. 안 돼. 음. 전에 <웃음> 우리 카 카리 먹을 때였나? 카리 먹을 때. 연락하면 차로 데려올 수 있잖아. 아, 또 면허는 거 어떻게 하라고 생각하시나? 면허 있다고? 아니야, 너차 없잖아. 뭐... 운전해줘? <웃음> 오빠 차, 오빠 <오바> 차... <웃음> 진짜 미쳤다. <웃음>